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실패담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나름 힘든 시기에 실패담을 보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삼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큰 손실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저에게는 실패담이니 나무라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지라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정말 자린고비같이 아껴서 월급 모으며 살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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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이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수익을 내는 거라며 운이라고 했습니다. 전제 스스로가 종은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매수농기 당시 테마주였습니다. 그 테마주 고점에 물려서 몇분 만에 6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후우량주 위주로 무분별한 묻지마 매수가 들어갔고 물리면 물타기를 했습니다. 물타기를 하다보니 총 투자금이 4,600만원까지 불어났고 한 번도 돈을 찾아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유비중이 100% 통장에 돈 하나도 없이 투입하였습니다. 직장생활로 모은 돈 모두 투입하여서 다행히 그때 시장 상황이 좋아서 물타기 전략이 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아주 조금씩 결국 수익은 내는 정도였고요. 신규 상장주에도 단타치다가 수익은 조금 손실은 크게 한방 털렸습니다. 한달후또 다른 상장주에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완전 박살났습니다. 손실 마이너스에 700만원. 지금까지 최고 큰 손실입니다. 정말 맘고생 후 손절을 치는데 내 돈이 게임 머니같이 느껴지더군요. 이후 분노 매수로 손실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완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눈감고 찍기식놀이꾼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일은 없었고 손실 누적되어 원금 4600만원에서 손실 3300만원까지 받습니다. 계좌 남은 돈 1,300만원. 눈물 참 많이 흘렸네요. 술은 거의 입에 대지도 않는데, 혼자 소주 사서 방에서 매일 두 병씩 술 먹고 또 울고, 지쳐 잠들고, 다음날 회사에서는 완전 폐인으로 욕만 얻어먹고, 얼굴은 창백하고 살은 다 빠지고 완전히 폐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치나 후회도 하고,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걱정분이었습니다. 다시 열심히 살고자 마음을 먹었지만 주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돈 수익 낼 때까지 홀딩해보자 해서 매수했는데 물론 역시도 손실이지만 현재까지 홀딩 중입니다. 매수를 하지 않고 주식계좌에 추가 투입금도 없으며 월급만 착실히 모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마음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계좌는 더욱 멍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이직을 했다가 실패하고 지금은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 물려있는 주식은행에넣어둔 적금이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으니 주식장부터 봅니다. 멍든 계좌보면서 한숨만 나오고 떨어지는 것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흐르네요. 전에는 본점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손실폭만 줄이면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평생 주식 안하면 그게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종목 정리하는 게 가장 정답이겠지만 힘들게 번돈 조금이라도 더 찾고 싶다는 마음은 참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40% 손실 중인 종목이 하나 있는데 물타서 좀 내려놓으면 또 빠져서 다시 마이너스 40% 손실보고 몇번을 물타기 했는데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손절친 손실만 마이너스 1250만원, 현재 손실 중인 금액 마이너스 1500만원, 합이 2750만원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쓰는 비용 빼고 남는 돈 저축한다고 치면, 저 돈은 저에게 있어서 3년 정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저보다 더큰 손실이신 분은 우습게 느껴지시겠지만, 전 우울증이 올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네요. 제가 샀던 매수가까지 얼마나 더 기다리면 올수 있을까요? 이제는 돈도 없어서 물타기도 못하고 손절은 더욱 안되고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금액이 작으면 가능할 텐데 대응의 역경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 많은 개인 투자자의 넋돌이었습니다. 주식을 정리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실패담 글이 많았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주식 실패자가 예전처럼 많지 않은 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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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관광 계열 카지노가 비전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누이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했던 저는 지방에 있는 전문대 카지노 학과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6개월 강의를 들으니 매일 카지노 칩을 줍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과는 항공서비스 학과입니다. 드라마 짝에서처럼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지몽매한처로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입학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졸업하고 안사실이지만 전문대 나와서는 항공사 쪽으로 명함도 못 내밀 뿐더러 남자는 승무원이 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어쨌거나 졸업을 하고 남들 다 취업 공부할 적에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대형마트에 고용되어 있는 아웃소싱 회사인데 하는 일은 주차장 관리와 카트 정리였습니다. 주임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니 윗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성실한 인재라고 그렇게 그 일만 죽어라 하다보니 진급을 하게 되고 7년간 근속하면서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드는 금액이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까지 더하면 월급이 꽤 되었습니다. 어느 날 5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멘탈 붕괴가 찾아옵니다. 회인 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이 딜레마를 극복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던 중 회사 선배들이 주식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자신감인지 오른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매수해놓고도 며칠씩 주가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고는 주식계좌 열어보면 10만원인가 수익이나 있었습니다. 버스비도 아끼고자 인터넷으로 중국산 자전거 사서 타고 다니던 짠돌이었는데 순식간에 10만원이 수익이 나니까 이거다 싶었습니다. 선배들하고 주식 얘기하면 마치 내가 경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 같고 똑똑해 보이고 못 배운 놈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한 종목 들어가서 돈 100정도 박살나고 손절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돈 100만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영원히 손안 댔더라면 그보다 싼 인생 수업료가 없는 건데 온전심리 때문에 일한 돈 차츰차츰 주식계좌로 옮겨 일한 돈 몽땅 주식계좌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손실이 어마어마하며 아직도 물려있습니다. 언젠가 원금회복을 할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노름판에서 원금회복하려는 것보다 더 바보같은 짓은 없다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은 없으나 저도 사람인지라 지금 바로 정리는 도저히 못하겠고 어느정도 손실폭이 줄어든다면 이제는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한 지 7년이고 주식 투자한 지 4년입니다. 그런데 항상 안 좋은 일은 같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250만원 받던 그 직장 돈은 컸는데 사람들한테 은근 무시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주차관리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자격지심 때문인지 스스로가 매일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생활하면서 몰래 다른 회사 이력서 넣어봤는데 매번 떨어지던 서류 전형이 철썩 붙는 겁니다. 인적성 검사를 받으러 오르고 해서 휴무할 시간 내어 갔더니 또 합격. 부산으로 면접 오래서 갔더니 또 합격. 연봉은 지금 주차 관리직보다 적지만 들으면 이름 알만한 대기업이고 해서 솔직히 타이틀을 위해 이직을 결심합니다. 7년간 있다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본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잡던데 혼자 바보같이 우쭐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7년간 무시를 참으며 지내왔는데 그 순간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직해서 막상 가보니까 이건 뭐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연봉은 알고 왔다지만 회사가 치에도안 잡혀있고 제 스스로가 다시 밑바닥부터 일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든 취업이 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며칠 일도 안 하고 대책 없이 사표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회사로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력선 얻는 족족 다 떨어지고 편의점이나 폰 가게나 모든 창업을 해볼까 싶어도 주식에 돈이 다 묶여 있으니 이거 참 그렇다고 지금 다 손절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창업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직장 잃고 낙동강 오리알덴치가 벌써 45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남모에 뭐 하나 막막하고 매일 똑같은 구직사이트 보는 것도 한심합니다. 집에서는 슬슬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사지60 멀쩡한 놈이 45일씩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도 김새가 이상하다 싶은가 봅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도 사이가 많이 틀어졌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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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금이 간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9시가 되면 주식장이라도 쳐다본다고 할게 있는데 주말에는 뭘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꼴이 이러하니 예전 동료들한테는 안부 연락도 못하겠고 또 전화가 와도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한 종목은 20% 정도 손실 중인데 비중이 거의 다 쏠려 있어서 마이너스 폭이 크고 한 종목은 코스닥 개잡주라서 다시 40%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퀴직금으로 이번에 받은 돈은 백수 생활하면서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심리로 단타 접근했는데 그마저도 물려버렸습니다. 주선주 많이 올랐지만 왠지 더갈것 같아서 한번 태웠더니 그 길로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주식은 손실, 여자친구와 사이는 멀어지고 취업은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진심으로 풀리지 않는 제 앞날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렀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여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법에 다소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년 동안 물려있는 종목 두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48%짜리 하나하고 마이너스 20%짜리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이 약 40% 손실입니다. 또한 저는 약두달 전에 백수가 되었는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현재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주 전망이 좋다고 해서 조선주를 매수했는데 매수한 날부터 쭉 하락입니다. 도중에 손절치고 다시 잡고를 반복해봤는데 오히려 50만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손절치지 말고 장기로 끌고 가자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전날에 낙폭이 커지는 것을 보고는 손절 딱 120만원을 잃었습니다. 500만원이 380만원이 되니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절치자마자 분노의 매수로 9%나 급등하는 종목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올라줘서 20만원 정도를 수있네요 400만원을 맞추고는 욕심부리지 말고 조금씩 복구시키자는 마음을 다시 먹어보았습니다. 좋은 차트 하나를 발견해서 종가에 매수를 하고는 이 종목이 얼마까지만 오르면 500만원 다시 복구한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날 매수한 그 종목을 시작부터 지켜보니 움직임이 흐지부지합니다. 오늘 아침의 종목들이 전부 파란색이네요. 근데 손에는 아니었기에 안되는가 보다 하고 5천원 먹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눈길 가는 종목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6%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길래 따라 붙었더니 그 길로 다시 플러스 1%까지 내려옵니다. 테마주 건드려본 분들 아실 겁니다. 내려올 때는 몇만 주식 막 쏟아지는 모습을요. 겁이 나서 손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플러스 6%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플러스 1%까지 빠집니다. 말 맞다나 고점에서 잡고 저점에서 팔고를 입어했더니 순식간에 추가 마이너스 40만원 손실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매수하고 컴퓨터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올라달라고 이런 심정 다들 아시지요. 지금 단타칠 돈 360만원 남아있습니다. 500만원으로 다시 복구시키려면 40% 수익을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 실력으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이며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전부 다 바쁘다고 연락을 끊습니다. 본인들 힘들 때는 저한테 전화와서 하소연하면 제가 다 들어주고 했는데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그 차트 좋아보인다는 종목을 360만원으로 매수하고 한 달에서 두달 장기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안볼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보고 버텨보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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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으로 시작해서 손실보고 그 손실 많이 하려고 더 큰돈 이체시키고 물타고 그러다가 손절 크게 치고 나면 시간이 흘러도 메워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일에서 번돈 계속 주식 계좌로 이체되고 거지같이 구질하게 살면서 내 가족 내 여자한테 비싼 밥한끼못 사주면서 계좌의 돈은 다쫄아가고 위의 얘기는 다제 얘기입니다 전또알것 같습니다 완전히 모든 종목 다선절치고 남은 돈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증권계좌 폐쇄해야만 진정 끝맺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을요 계좌가 계속 쪼그라들어갑니다 하루에는 20만원씩 크게는 50만원씩 꼬박꼬박 없어집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혀 오를 수 있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내일 또 하락을 할것 같기 때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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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1200만원을 잃었을 때 회사 후배가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두배가 훨씬 넘는 손실로 불어 있습니다. 누이가 그럽니다. 이제 남은 돈 챙기고 그만하라고 딱참만원 잃었을 때 그때로 돌아간다면 좋겠습니다. 원금 회복 저의 실력으로는 저의 인내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년을 물려 있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50%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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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로움의 고리를 스스로 찍고 나와서 숨쉴 수는 없을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 깡통의 길이 처음에는 소액투자, 물타기, 대출, 산물옵션으로 전환 한강 이 순서 맞나요? 하하, 저는 지금 3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의 손실 본 내용을 적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주 장기투자부터 미수몰빵, 테마주단타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서 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꼭 저의 돈이 털리는 이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돈 고민을 심하게 해서 그런 겁니다. 돈이 필요할 시기가 왔는데 손실은 크고 주식에 다 물려있고 그러다가 대출을 받아지어 통장에 돈이 꽂히니 머리가 개운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돈으로 꼭 잘해보겠노라. 스스로 다짐을 하는데 기분까지 좋아지더군요. 역시 사람은 돈 때문에 병이 생기고 돈 때문에 늙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기 전 퇴직금 중도 정상금으로 단타 매매 시작했다가 절반이 탈려서 고생해 본 터라 이번에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났습니다. 10만원이라도 플러스 빨간색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냅다 팔아서 챙기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 수익을 모두 반납하더니 급기야 테마주에 손을 대서 또 50만원을 깨먹었습니다. 50만원이 사라지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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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 마이너스 1,300만원인데 이 종목만큼은 올한 해만 더 들고 가서 본전하고 싶습니다. 2천만원 작은 돈이 아니지요. 제가 연봉에서 쓰는 돈 빼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1 0만원이니까2천만원이면 2년을 허비한 셈이네요. 처음 4백만원 손실 보고 주식 적으려 했을 때 주위에서 그렇게 깨져보고 그 다음부터 돈 따는 거야 라는 말에 현혹되어 못 접고 1 0만원 손실 났을 때 부하직원이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면서도 고집으로 못 접었고 1500만원 손실 났을 때는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솔직히 말했더니 엄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무 아까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못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천만원 손실 여자친구가 어제 그럽디다 주식에 망가져 보이는 페인 같다고 2천만원 손실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5년간 굴머리 아팠던 세월과 속상했던 마음이 눈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5년간 굴머리 아팠던 세월과 속상했던 마음이 눈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남은 분들은 부디 성공 투자하셔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